운담풍경 펴봐. 조금만 분경. 배우게. 조금만 배우조만배우 운담풍경이. 이제 배운 것들은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조금 더 그것보다는 들 어렵고 아주 어려운 것에 비해서는 좀 쉬운 것 중간 수준이야. 운담풍경. 시작. 운담풍경. 근오천근오천 고고 시작 수고 수를 씻고 수를 씻고 방화수류 과전천 방화수류 과전천 과전천 과전천, 과전천, 과전천, 과전천 사정+ 사정 나려가니+ 나려가니 넛노라니 넛노라니 황보공 백조 황보공 백조 주루룩 붕덩. 장난 오파 장난 도노나니 도노나니 꽈 아루다 아루다 붉은 꽃 붉은 꽃 푸른 잎은 푸른 잎은 자. 잔용 수색을 그림하고, 잔용 수색을 그림하고, 나는 나비, 나는 나비. 자랑 장다온운운경 응. 근오천 동운시운 운동, 운경 그렇지 동운천 운동, 천동운천 그렇지 조건. 간다 황화수류 과전천 황화수류 과전천 심리 사정 나려간이 심리 사정 나려간이 넘노나니 황불공백접 넘노라니 왕공백정 주르르 풍덩국파창랑 주르르 풍덩국파창랑 또또 떠노나니 떠노나니 도하로다 도하로다 푹그 흙은꽃 푸른잎은 붉른꽃 푸른잎은 푸른잎은 푸른잎은 잔용수색을 그림 자기들이 잘라먹네 나는 나비, 나는 나비 우는 새는 나는 나비 그렇죠 우는 새는 문광춘 흥을 자랑한다광 운담 풍경 근호천 헤이 운담 풍경 풍경 풍경 운담 풍경 근호천 헤이 운담 풍경 그렇지 근호천 그렇지 조거 <목소리> 수를 거... 술을... 씻고 헤이 소금 술을 씻고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 사정 나려 허가니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 사정 나려. 다려호가니다려호가니 오, 노나니 오, 오, 홍백 오, 오, 노나니 오, 오, 홍백 오, 주르르 풍동 오, 파창 오, 주르르 풍동 오, 파창낭 오, 노나니 아루다 노노나니 와 아, 아루다 푸글큰꽃 아, 아. 부른 이펀푸글흘큰꽃 아. 부른 이펀 아. 아. 아. 아. 산용 수색을 그림하고 안녕. 아. 한다 나는 나비 우는 새는 나는 나비 기다리고 우는 새는 춘광 춘흥을 자랑한다 헤이 너무 잘한 거? 어허, 오늘 내가 막아그코가막 가려왔어. 내가 막 <웃음> 아유, 꼬송이. 나춤몰나 춤춰. 춤추고. 이러다가 춤은 영원히 못 추겠어. 진짜. 지난번에도 어. 빠져서 춤이. 나 쳐, 쳐야지. 쳐야지.